리더의 그 여태까지 우리가 선발 과정들을 쭉 진행해 왔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브리핑 해드리고 왜냐하면 희성 씨는 마태형이에요어 그리고 퍼포먼스도 에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죠. 거기다 또 리더까지 맡아요. 그럼 한 사람이 없게 도대체 몇 개의 롤에 들어가는 건가. 그게 과연 어, 시승치한테 맞는 것이고 시승치가더 많은 일을 이 팀을 위해서 할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두 분한테서 먼저 어제 얘기를 하고 의사를 들었던 부분들이고 n i p n 의 리더는 정원씨를 결정했습니다. 저는 어, 리더가 아닌 마평이 마청 이승 그리고 동료 2승이었을때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회사랑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리더가 한명 정해졌다고 해서 남은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요. 음. 좀 뭔가 다 같이 리더십을 기르는 것 같아요. 팀은 한명한 한 명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, 있고 는좀그 역할을 진짜 대신해주는 게 말로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줘야지 그 팀, 팀이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정원이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솔직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리어가 됐으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, 다 같이 노력합시다. 정원이가 리더가 됐는데 이제 리더가 됐다고 그 중, 중압감 때문에 좀 어두,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주도적으로 좀 팀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도 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인수인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정원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형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네, 그 시기에서, 위치에서 묵묵히 또도와주고있습니다겠 예, 7명 다 같이 편안하게 정말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NFT는 만드는 정원이를 도와주, 도와주겠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을 좀더 저희 멤버들끼리 좀 덜어간다고 하는 앞으로 정말 NFT는 팀을 위해서 많이 저도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어,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더 의지가 될것 같고 어, 근데 너무 부담감 느끼지 않도록 저희 다 열심히 도와주고 이제 멤버의 역할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너무 사랑하고요. 너무 잘해줄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돼요. 리더가 정한이 만족스럽습니다. 되게 뿌듯하고요. 대견스럽고 멋있고 되게 좋습니다. 리더라는 자리가 되게 좀 무거운 자리인데 너가 일단 나보다 동생인데도 그 자리를 만는다는게 되게 대견스럽고 앞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너 리더로서 딱그 중간에 잘 잡으면서 팀 중심으로 서 너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. 하이팅 잘하는 좋은 리더가 돼서 어, 일단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끔 우리가 좀 어, 서로가 좀도움을 <웃음> 음, 주면서 어, 우리가 선건적인 네비를 목표로 일단 어,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힘든 거 있으면 은다 음, 멤버들한테 불고 사야 합니다.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 정원이에겐 사실 큰 걱정은 없고 그냥 저를 포함해서 모든 팀원들이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좀 도와주고 좀 다독여주느냐가 팀 운영에 큰강포인일것 같습니다. 좀 많이 아끼는 귀여운 동생이 뭐 리더라는 직책을 맡게 되니까 좀 뭔가 어른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또 형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싶고 도와줄 테니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리더 될줄 몰랐는데 그래서 뭔가 갑작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돼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전 거리감 없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. 그냥 의견 6명 다 자유롭게 내줬으면 좋겠고 저도 의견 많이 낼 테니까 같이 화이팅 갑시다 솔직히 맞습니다. 근데 지금 경원이니가 리더라는 이미지가 없잖아. 그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지 근데 지금 마냥 귀여워. <웃음> 세고 체계 <웃음> 넘버원을 만들겠습니다. N.I.P.는? N.I.P.는 다 같이 만드는 거죠. 저희 아, 이제 그러니까 다 같이 모르겠네요. 만들어 봤시다아 이제 정 원이니까 넘버원. 아정 원. 저희 N.I.P.는 원. 세계 최고가 될거입니